Thank mm -hmm. you. 아! 네. 하나, 프링글스. 프링글스? 어떤 맛좋아하세요 초록색. 음. 소스. 크림. 음, 언이죠소 엄청 맛있어요. 음. 엄청 맛있죠살 엄청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엄청 맛있을까 달달한 거. 어요요맛 편의점에 직원으로 대서 한마디 이거 원 플러스 원 인데요 이거 원 플러스 이거 하나씩 먹을래? 초콜릿? 이거 먹을래? 이거 우리 하나씩 먹자 좋아요 이거 하나씩 대박나라, 대박나라. 대박나라, 대박나대박나서찾대박나나대 수현이 형, 찾아줘. 어. 어? 차 찾아, 줄게요지찾에지아찾다 찾아, 네. 아아찾 거죠.